안녕하세요 기름쟁이 유튜브 잭발코입니다 어쩌다 고기 굽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추천되어 구독자 1 0 0 0명을 달성했네요 <웃음> 고기 기름쟁이는 아니었는데 <웃음> 어쨌든 <웃음> 감사합니다 제품 리뷰를 하자면 삼겹살 같은 경우는 먹기 좋게 도톰하게 썰어주시는 걸 추천하고 어느 정도 조리가 되신다면 마늘, 양파, 버섯 등등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포인트 기름빼기 이건 바삭함과 촉촉함을 절정짓는 요소라 취향에 맞게 기름을 빼드시면 됩니다. 영상급 제품이 뭐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검색창에 램프급 혹은 자동회전냄비를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제품과 정보가 나옵니다.